자, 하이구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허구토크를 아, 끝내고 아 지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기용 뽑기 및 안내가지고 해 폭주 에스타로사 이번에 페스티벌 에스타로스가 나왔다 그죠? 허구토크에서 아, 아까 충격적인 그신 어를 봤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아 제가 공식 방송이 아닌 음풀이를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본 느낌 어, 일단 대기실에서도 좀 써봤어요 해우랑 어, 좀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저런 걸 해봤는데 어... 요번 거 장난 아닙니다 예, 어, 제 느낌에는 지금 찐 후기로 말씀드리면 요번 어, 거좀 많이 센 느낌인데 어. 솔직히 말해서, 비델리 때보다 저는 조금 더센것 같아요. 비델리 때보다. 몰라, 내가 딜 나오는 걸더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비델리는 좀 약간 우리 좀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버퍼하는 느낌이라면, 에스타로사 진짜 뭐, 극딜을 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자, 한번 봅시다. 어, 개금입니다. 개금은 자예진씨 침묵 3개 개금 먹은 상태인데, 어,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인게임에서 그렇게 그렇게 좋나?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계금. PVP에서 자신이 스킬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부이전 버프 효과 한개를 해제한다. 아, 이거 적군도 아군도 공통으로 적용되겠죠. 계금이니까. 어, 특히 암멜이라든지 말이죠. 상대 암멜이하 팍팍 치면 어, 버프가 생기잖아요. 1인기를 쓰면. 근데 그 버프가 어, 한계가 해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되게 실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만약에 안멜이 첫 번째 스킬로 어, 지가 1인기를 바로 쓴다. 그럼 버프가 한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어, 한개 생깁니다. 그거 왜 생기냐면, 자, 안멜이 스킬을 딱 칼, 칼을 칼탁 들었어. 이때 벌써 계금 발동된 거야. 그니까, 그때 만약에 버프가 하나 있었다면 삭제됐겠지. 오케이? 계금은 여기서 한번 써졌고, 그 다음에 날라와가지고 대가리를 찍었어. 팍, 팍 쳤어. 이때 버프가 생겼어. 어, 요거는, 어, 하나가,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하나 받아오겠죠. 근데 만약에 안멜이 버프가 두 개가 있는 상태였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바 칼을 딱들때 이미 하나, 사, 하나 삭제된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칼딱 들었는데 버프 하나 삭제돼 그 다음에 그럼 그럼 한개 남은 상태에서 버프 한개 상태에서 팍팍 치게 돼요 어 이해 됐지? 그럼 팍팍 쳐서 생기는 버프는 또 돌아올 때 하나 받아 제자리탁 도착했을 때는 그대로 버프는 두 개예요 버프는 두 개인데 때릴 때 데미지는 한 개로 때려졌어요 이해 됩니까? 자 하여튼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딥하게 연구했죠 음, 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성 폭주하는 어둠입니다 마신 종족이나 계금을 가진 아군 영웅이 적군에게 피해를 주면 해당 적군에게 어둠을 부여하고 어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새로 나온 개념인데. 어둠 부여하고 어둠이 4개 이상 부여될 때 한턴 동안 잠식 효과를 추가로 부여한다. 잠식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 또한 모든 적군에게 걸려 있는 어둠 한 개당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이 즉 5% 증가 어어 어, 5% 최대 10%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둠이란 뭡니까? 받는 피해량 10%. 어. 받는 피해량 마치 저마처럼 받는 피해 10% 증가인데 이게 총 5회까지 중첩이 가능하고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거 그지? 뭐, 점마 정도네, 이렇게 시, 시, 시, 싶을 텐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점마처럼 10%씩 올라가는 데다가, 또, 모든 적군에게 걸려있는 어둠 한 개당 아군 기본 능력치가 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이렇게 보자고 어, 우리 마신 종족이나 개근을 가진 영 어, 쉽게, 뭐, 개근 가진 영웅이 어 전체기를 썼어. 그러면 상대한테 전체를 팍 때렸죠? 그러면은 어둠이 몇개보여됩니까세 개. 세 개야. 전체기 또 하나 더 썼어. 이야, 팍, 팍 쳐서. 그럼 또몇 개고? 세 개. 그럼 합이 여섯 개죠. 어, 전체기 두번 쓰면 어둠이 총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5, 6, 30. 어, 그것만 해도 아군 영, 기본 영역치가 30%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둠이 그 어떤 한 영웅한테, 적군 한 명한테 4개 이상이 쌓였어. 어한한 한 명이 그네개 이상을 받은 상태야. 그럼 걔가 잠시까지 걸립니다. 잠시 걸리는데 이때는 글마의 모든 능력치가 마이너스 40% 모든 능력치니까 공방생부터 해가지고 게뭐어 치저 치방이라든지 뭐어 인대라든지 심지어 뭐뭐해복 급별 뭐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40%가 깎인 상태에서 참았습니다. 예, 굉장합니다 아, 그러나 그 한턴 동안 잠식이 있고 바로 잠식은 풀리면서 어둠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잠식을 걸 때는 걔를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안 죽일 것 같으면 어둠이 지속되어 있는 게더 좋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자, 좀 어렵나요? 이해되죠? 어, 충분히 고구마신 이 자생은 어려워할 것 같은데 대부분 이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텐타클 블레이드 이게 또 어둠이 또더 무섭게 해주는 스킬이에요. 1번 스킬인데 단위 적군에게 공격력 500% 압력 피해를 준다. 압력이란 대상이 걸린 어둠효과 1개당 주는 피해가 50% 예 50%입니다. 글마가 만약에 어둠이 4개가 걸렸다. 오케이, 자 4개 걸리면 얼마고? 플러스 200% 4개 걸리면 200%인데다가 아... 잠식이, 4개면 잠식이었을 테니까 모든 능력치 마이너스 40% 상태에서 한 쳐맞는 거지. 완전히 개 미친 딜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까 생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프렌지입니다프렌지 단일 적군에게 공격 500% 쇠도, 예, 더원형님 스킬까지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쇠도로. 요것도 상대에 막그 어둠 많고 막 이렇게 막된 상태에서 팍 때리니까 어, 더원형 1번 스킬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요 세게 때립니다 근데 이두 개를 비, 비교했을 때 텐타클블레이드랑 프렌즈를 비교했을 때 텐타클블레이드가 훨씬 셌습니다 예 훨씬 세더라고요 그렇겠지? 어둠오고한 개당 주피가 50%라고 장난 아니게 셌어요 세도보다 더세더라고요미치던데 스킬이 둘다 음. 자 필살기 이블하운드입니다 여기 이제 필살기 레벨당으로 조금 또 다른데 한번 봅시다. 필살기 레벨 1렙 기준 어 세턴 도가 모든 적군 공격력 20% 감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전체 380% 딜을 때리면서 공명 피해를 준다. 공명이란 대상의 버프 디버프 자세 효과 한 개당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게 공명입니다. 아, 어, 이거 한 개당 주피가 5% 5%다. 자, 3렙 기준 한 개당 주피가 15%다. 어? 요건 이제 공격력 3렙 기준 공격력 방어력 20% 감소가 있고 주피가 15%이다 그 다음에 필살기 풀업 기준은 어, 적군의 기본 능력치 30% 감소니까 공방생 30% 감소 디버프 세개에요 이것만 해도 딱 감소시킬 때 벌써 디버프 세개 붙이고 그 다음 뻥 때리는데 이미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버프 세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런 버프나 디버프 자세가 한 개당 주는 피해 40% 씩 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는 당연히 확보됐어요 왜냐면 요거에서 공방색 깎아보고 때리 때려 들어가기 때문에 120% 확보됐고 글마가 자세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걔가 버프가 있다든지 이러면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요런 피사기가 되겠고요 음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바로 생방을 켜서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 라인업 한번 볼까요? 라인업? 폭주에 스타로써 있고, 자, 폭주 멜리, 우리 선멜 들어있어요. 선멜. 아까 뭐, 우리 호크토크에서 써봤던 데 고덱 내일 생방에서도 한번 써봅시다. 선멜이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예, 처형젤도들어있고요 어, 빛의 맹약 루디셸 들어있고, 어, 쌍금 큐자크 들어있고 잠깐만 빛의 맹령이 루시엘이 잠깐만 루시엘 어. 이마 누구 내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노 자 하여튼 어, 라이너 아 이마 아 이마구나 어, 어. 마가리우드라 우리 하도 마가리우드라 불러서 빛의 맹령뭐 어쩌고 하니까 모르겠다 요런 자 정도 어, 좋습니다 내일 생방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굿나잇 이때까지 왜 앉아? 너 방학에 서 앉아재 내일 봅시다